안녕하세요 기조입니다. 오늘은 과탄산소다 활용법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하수구나 싱크대, 배수구, 이런 곳에 과탄산소다를 이용하면 살균도 효과가 있지만 냄새 제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사를 와서 그런지 화장실에 너무 냄새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조금 해주려고 과탄산소다랑 따뜻한 물을 준비했어요. 를 따뜻한 물은 한 60도 정도 꼭 장갑을 끼고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탄산소다는 제가 한반컵 정도 넣었고요. 따뜻한 물을 이제 바로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거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반응 시간을 좀 주셔야지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거든요. 여러 번에 나눠서 천천히 부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거품이 부글부글 끌어오르면서 겉에까지 소독이나 살균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냄비를 묵은 때 제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봄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곳곳 좀 더러운 곳을 묵은 때를 좀 닦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냄비예요 특히 스인레스 냄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도 너무 좋지만 막상 계속 사용하다 보면 철수샘이나 이런 빡빡 문지른다고 해도 기스가 나고 많이 때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과탄산소다를 이용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일단 큰 냄비. 저는 이제 큰 솥이 있어서 다행히 큰 솥으로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집에 이렇게 큰 솥이 없으시다면 큰 대야나 어 담길 만한 그릇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60도에서 따뜻한 물을 부어서 과탄산소다를 넣어 주세요. 한번 조금 이렇게 저어서 녹여주신 다음에 냄비를 푹 잠기게 물을 계속 넣어주시면 되세요. 냄비 뚜껑도 빠짐없이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음새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음새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좀 돌려주도록 할게요. 냄비 겉부분은 많이 더러워 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정말 자세히 보면 이런 노란 누런 때랑 그 다음에 이음새 부분에 시커먼 때들이 굉장히 눈에 밟힐 때가 있어요. 특히 다른 것보다 뚜껑에 이렇게 누런 때가 있어서 음식을 할때 조금 꺼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묵은 때를 제거해 보려고 해요. 30분 동안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잠길 수 있게 돌려주시면 훨씬 더잘 닦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돌려주시고요. 냄비가 많으시다면 큰 대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똑같이 장갑은 꼭 이용해서 장갑을 껴주시고요. 그리고 창문을 꼭 열어주셔야 돼요. 마시면 조금 목이 따끔따끔 거리더라고요.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거나 문을 꼭 열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살살 뚜껑부터 닦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제가 과탄산소다를 이용하면서 좋은 점은 힘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누런 때가 가득 있었는데 조금만 문질러도 금방금방 닦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철수세미를 문질러도 안 닦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문질러도 그리고 어떤 거는 손을 다지 않아도 그냥 때가 쭉 벗겨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흰 운동화도 갓탄소다로 많이 빨잖아요 그런 느낌, 하얗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깔끔한 새는비 같은 느낌이 되더라고요 다 솔로 문질러서, 특히 이음새 부분은 칫솔이나 이제 안 닦이는 부분은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더이 정도면 괜찮겠다 했는데 혹시나 더 더러운 부분은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한번더 닦아내주세요. 네, 이렇게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닦아봤는데요. 벌써부터 뚜껑 부분만 봐도 너무 만족스럽게 빠졌어요. 네,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헹궈주도록 할 건데요. 이제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그리고 구연산은 이제 조금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구연산을 넣어서 같이 닦아줄게요. 이렇게 한 번씩 그릇을 다 닦아내주시고요. 중간에 이게 좀 거품이 남아있으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여기 스테이로 닦아주거든요. 정말 반짝반짝하게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냄비도 닦지만 주변에도 같이 닦아주시면 일석이조 청소가 되겠죠? 이렇게 냄비를 다 닦아주신 다음에 물로 헹궈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려주신 다음에 아침에 딱 마른 거를 해서 일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보시면 때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거든요 묵은 때라서 그런지 정말 비교가 확되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운 냄비 묵은 때 닦기 기즈보였습니다.